안녕하세요, 드씨. 갈게요. 아이고. <웃음> 하하 돌아왔어요. 어? 어디죠? 안돼. 아, 네. 아 저쪽에 있는 거가. 할리우드 쪽. 아 할리우드. 슬티어왜 저기야? 거기 아니야. 로와 안녕. 나는자겁다 와. 아 봐봐봐. 봐봐. <웃음> 그한 번만 줄도되든 넹. 하하. 시도와라, 쳤어. Oh, w a l i t 응? 라 야, 야, 야, 야, 야, 아 이득구나. 자, 저 호보드 탈까요? 네. 코 오늘 우리의 음, 목표는 자, 자, 저기를 완벽하게 간 다음에 저기 넘어서 저 비모군단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면 성공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가봅시다. 와, 네. 정말 대신 여기 <웃음> 아 됐습니다 트레이가 안 벗어나오 트레가안 벗어났다 아이고 아, 미안 장점 아. 저기로 <웃음> 갑시다 네 이제 여기 요놈을 깨러 갑시다 님부터 가세요 이건 1인용이네요 네 1인용이네요 아이고, 아, 자, 자, 자, 자. 아이고 잠깐 잠깐 잠깐 어이구 잠깐 잠깐 다들 빠지세요. 뭐, 뭐, 뭐, 뭐, 뭐. 비모군단. 안녕. 후닥닥왔어 아. 어, 비모군단. 아 소리가 나는데 방금? <웃음> 야 참고로 야, 우리 점프해서 못 나간다? 야나 비모 아, 군단 더블킬 했어 아이고 미안하다 얘네들왜 죽을 때 비모 소리가 안 날까? 그게? 욕 소리가 나는데 <웃음> 왜 사람 소리가 나지? 오, 내차는참 네, 빠르네요. 네, 몇분 됐지? 와, 3분 3초. 야, 괜찮은데? 야, 우리 여기 깨고 나가자. 어, 안 깨진다. 이럴 땐 역시 잠실... 총이죠. 아 아, 내 귀. 잠시만, 나도. 어? 어, 아, 됐다. 야, 잠시만, 나도 알았어. 이런 건좀 무리구나. 될것 같은데. 여기다. 어, 어안 돼. 걸린다. 아. 와 불났어. 어 불났어. 잠시만. 잠시만. 지르고. 소리나 yeah. <웃음> 괜찮아. 야 여기 불을. <웃음> 아유. 어. 어유... <웃음> 님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. <웃음> 오 우야 <오>, <웃음> 와 깼다. 와 우리가 깼어. 얘 여기 깨지네. 와 깼다. 얘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였구나. 와 멸망. 아. 후후우후아 아이고 <웃음> 준비해야 할거지 그렇군 그래 자 오늘 빨리 끝났네요 어, 그럼요. 한번와야 그럼 뭐 여기 부셔진 비모 군아잘 못해. 야! 줄... <웃음> <웃음> 아하. 그, 같이 주도다. 여기 다타월린 비모 군다에서 사진이나 찍읍시다. 네. 여기로 오세요. 불 붙여야겠다. 오. 예. 깨진다, 깨진다. 으. 어 됐네요. 찍읍시다. 네. 좋아요. 예, 그만해 그만해. 오케이 오케이. 여기에, 여기 한번 서보세요 이쯤에. 여기서 여러분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아 잠만 캡쳐보드. 아니 캡처보드가 아니지 캡처도구를안 켰어 잠깐만요 기다리셈 어? 아니면 호보보드 타고 있어도 될듯얘그 <웃음> 자세 괜찮다 오케이 찍었어요 자라고 운영 갑시다. 아...